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예배소소로 들어왔습니다. 에피시안으로 왔는데, <웃음> 여기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하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여기가 이제, 이제, 구원의투구회서투구회서는 이게 우리가 소테르 알죠, 여러분? 한번 읽어, 소테르. 소체. 소테르. 소테르. 소테르 소테르가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격변을 해가지고 투 소테르로 되어 있는데 어,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헬라어에이 정관사 정관사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식을 해주니까 이거 이제 격변을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가 되고 여기 보시면 성령의 검이 있는데요. 검을 보면 여기가 자, 읽어보세요. ten. ten. 란마카리란 m 카리란 m a 리란마카리란 tu. 푸뉴마토스. 푸뉴마토스. 여러분이 이제 푸뉴마가 이제 성령이란 거 아실, 영이란 거 아실 텐데, 이게 이제 격변화를 냈지. 이걸 수식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연달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인데, 자, 시작. ten. 겨랑 같이 읽어봐요. 텐 e 마카리란. 마카리란. 투. 투. 푸뉴마토스. 푸뉴마토스. 여기 호는 이제 우리 관계대명사입니다.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이 뭐냐면, 에스틴 하면 이스예요 자, 에스틴. 어떤 거죠? 읽어볼까요? 저희가 <웃음> 레마라고 알고 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가 로고스나 이게 쓰인 거 아니고요. 흘레마입니다. 흘레마. 흘레마. 세우. 세우. 세우스 하면 이제 하나님인데 격변화를 해서, 세우, 소유격으로 격변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헬라어로 읽어보면, 흘레마, 세우. 자, 시작. 흘레마, 세우. 강한 숨소리가 나와서 흐를 <.CA2> 붙여야 돼요. 흘레마, 테우레마 세우. 자, 이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 뭐죠?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예, 지금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원어를 봐야 이게 진짜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되려면 저희가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원어를 보니까 부쩍 부담이 늡니까? 자, 레마의 말씀이요. 에 강력합니다. 우리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이 꼭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검미에확 찔러버려요. 악한 영들을 정말 확 찔러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모두 다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시려면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익해요. 말씀 암송이. 자, 여기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만 읽어볼게요 여기 소텔. 소텔. 소텔. 소텔 소텔 소텔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자 푸뉴마 푸뉴마 푸뉴마는 영이란 뜻이고 흘레마테우 흘레마테우 흘레 흘레 흘레 흘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 레이마의 말씀이에요 네꼭 여러분이 원어를 배우셔서 꼭 원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레마의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책 이름은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데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에베소서 그러시지 마시고 자 프로스 에페, 에페시우스 시작 프로스, 프로스, 에페시우스. 프로스 에페시우스 다시 한번 시작 프로스, 프로스 에페시우스 자, 에베소인들에게 라는거죠 자,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프로스, 프로스 에페시우스, 에페시우스. 좋습니다. 여기 저자는 바울이고요. 1장 1절,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에 본인이 썼다고 나와 있고, 수신자는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제 교회들에게 보낸 회람용 서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론, 뭐 구원론 이런 것을 조직신학책을 먼저 볼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권해드린 것은 성경 전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교회론 구원론은 굉장히 바울 서신에 집약되어서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교회론 구원론을 보고 싶다면 어떤 신학 서적을 보지 마시고 바울 서신을 몇 번씩 읽어보세요. 자, 이 바울 서신은 어디를 토대로 돼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보금서를 토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의 성경을 이해하는 핵이 우리 주님이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보금서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론과 구, 구원론이 궁금하다. 신학적으로 궁금하다면, 바울서신을 몇번 읽으세요. 자, 우리 신학서적을 보면, 여러분이 네. 어떤 주의자, 이데올로기에 빠지기가 쉬워요. 켈빈주의자가 되거나, 알미니안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위험하니까요. 여기, 그게 다 나와요, 여기는. 바울서신을 보면, 켈빈주의적인거 알미니아주의적인거 다 나오니까 바울서시를 먼저 보시고요 이제 그래도 궁금하다 하면 신학서정은 조금만 보세요 이렇게 큰 도움 안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먼저 다 이렇게 어, 이해하시면 교회론운구원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잘 아시는 여러분이 될겁니다 자 에베소서가 원어로 뭐예요 시작 네, 프로스, 에페시우스. FF, FF, FF, 예,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에서가 유사한 점이, 자, 에베소서 5장 부분과 골로세서 3장 부분이 아예 거의 똑같습니다. 뭐냐면, 자, 굉장히 우리가 마귀들한테 틈을 안 줘야 돼. 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관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귀천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쩌면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관계를 잘해야 되고요. 자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여러분한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분명히 좀 말씀 리린 것은 뭐 아내들한테 복종하라 하니까 이게 뭐 어떤 주종관계라고 오해가 되는데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은 그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5장 21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1절을 먼저 한번 펴보겠습니다. 5장 21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 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는 이게 전제가 돼요. 그래서 <웃음> 아내들한테는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에게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듯이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죠. 자녀들한테는 부모한테, 부모에게 한테부모 순종하라고 했죠. 다 훈련이에요. 아비들한테는 뭐했죠?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라고 했죠. 종들에게는 성실하게 순종하라고 했고요. 상전들에게는 위협을 그치고 의와공평을 베풀라고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귀들한테 틈을 안 주려고 이게 이런 관계에 있어도 틈을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걸꼭 기억하세요. 이게 이걸 먼저 바울스도가 이야기하고 이 중요한 관계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나씩 배경을 좀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에베소. 에베소 시작 에베소, 에베소. 로마제서 읽으세요, 읽으세요. 위치한 아시아의, 아시아의 권아 정치와 산업 종교의 중심지 가을 당시 에베소에는 마을 아데미를 보기 위해 학교에서 찾아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로 생계를 유지해 많 주민들이 많이 있었 가을 당시사사람들에 h 소 Supreme, 때, am the 다 n e 는 h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에 e who is t 아 e one who 아데미 h e o n 업 who is the one w h 하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 n 아들이 네. 아, 네. 신자에있는 네. 사람들에게 거액의 네.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역할까지 역할을 했어이 그때도 돈이 돈이 네. 아주 중요했죠. 네. 예,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역시 그심장에는 돈이에요. 또. 돈과 또 음나 이런 것들이 이 도시를 도시를 꽉 잡고 있고 현대도 도시 문명을 이게 꼭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영적인 것과 좀 연관이 있거든요. 자,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믿겠어요? 그그 당시에 병원이 있었고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고 야외 극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엄청 라고 예. 아 괜찮습니다. 예. 여기는 인터랙티브한 예배예요. 괜찮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로마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자 이게 뭡니까? 아데미어 신상이죠. <웃음> 우상숭배가 엄청났죠. 그리고 바벨론에는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모형이 있었고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렸네요. 이게, 이게 뭡니까? 자, 음란과 또 돈을 상징하네요. 그리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로를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들의 부조가 여기 붙어있었죠. 한마디로 굉장히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란과 우상숭배그러 돈과 음란이 그 도시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갔으니 당연히 바울은 빕박을 <웃음> 받게 되있겠죠 그쵸? 하나님이 그 소스를 이 도시가 이제는 소스를 건드렸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배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1차 전도여행 때는 돌아와서 바울 선생님이 어,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우리 바울 서신서들의 배경을 봐야 그 내부의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바울은 율 할례 문제하고 뭐 어떤 그 어떤 믿음 문제만 다룬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도의 거룩관 삶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게 잊혀지기 쉬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를 읽을 때 큐티하는 형식으로 오늘 한장 읽고 내일 한장 읽고 그 다음 한 장이 읽 몰라요. 읽으려면 하루에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이 이런 식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서신의 기록 순서는 1차 전도 여행 갔다서 와 어떤 서신을 기록했죠?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여기는 강의 식의인터랙티브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어떤 서신을 썼죠? 제로가전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예, 좋습니다. 4차 전도행 중에는. 옥중서신, 애골 민배. 자, 5차 전도행 중에는. 목회서신, 디무대 전우서, 디도서. 예. 자, 여기 바울의 전도여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1차 전도행 중에 갔다 와서 어떤 서신을 썼어요? 큰 소리로. 갈라디아서. 2차 전도행 중에는 제살로니가전서. 3차 전도행 중에는 고린도전서. 로마서, 로마서. 자, 4차 전도행 중에는 에베소서. 에베소서, 걸레주서, 빌립서, 빌레몬서. 저희가 오늘 에베소서를 지금 지금 이제 보는데, 저희 에피시아는 프로스. 에페시우스는 에피시우스. <�amaan> 프로스 에피시우는 어디에 썼어요? 로마 가택연금 중에 우리 바울이 예, 쓰셨죠. 자, 5차 전대행 중에는 어떤 서신을 썼죠? 디모데,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우서 예. 자, 지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에베소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 로마의 지역, 로마의 어떤 지도거든요. 에베소가 속한 지방은? 아가야, 마게도냐, 예, 아시아입니다. 우리 아시아가 여기에서 왔어요. 자, 자 갈라디아는 지금도 터키에 있어요. 갈라타스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프로스 갈라타스. 예. 자, 우리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남다른 애착. 다,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교에서의 출교를 의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의 모임이 곧 교회.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건물화한 교회 등장.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쉼 없이 눈물로 세운 교회. 바울의 전도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주변의 볼로세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의 전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자 교회 안에서 시작.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 동기물을 추천하고 바울사도가 오늘 을 강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독특하기 위함. 바울은 에베소서의 선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네. 교회로는 하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에베소서. <일 Dogs> 네, yeah. 맞습니다. 여러분 꼭이 말, 제발 기억하세요. 신학사정 먼저 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성경을 먼저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활을 후반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주로 이제 구원, 지혜와 계시 그리스도인의 지위,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전반부를 구성한 다음에 자, 후반부에는 어떤 생활적인 면을 다루고, 이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과거의 구습은 이제 다 버려야 되죠. 피차 복종하라고 하죠. 5장 21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공동체적으로 악, 한영들가 싸워야 되는 거죠. 음. 아멘. 그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가, 바울 선님이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으로, 여러, 우리가 여러분 가볼까요? 자, 1장. 1장, 1절로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렇게 바울이 어, 인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절로부터 10절까지는 자,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에 대한 찬송인데요 여러분 예배 중에는 꼭 펜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중요하다 싶으면 줄을 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성경이 아주 너덜너덜할 정도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자, 우리가 1장 3절로 6절로 보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한 절씩 보독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앞에도 소름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태초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게 되는 이건 베레시트 이전에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창세계의 베레시트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줄을 다 쳐놓으세요. 4절에 자, 여러분은 자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왜안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고, 여러분은 이미 자 구원받은 종이라는 거죠. 자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돼요. 예수를 믿는지. 삼사십 뭐, 년이 됐는데 이 말은 아는데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맞아요. 세상의 기초 나오시기 전에 태초에 맞아요. 여러분을 이미 영원한 시간대 여러분을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성령께서 이누치셨는데 자, 여기 1장은 중요하니까 1장 7절로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혜를 통하여 구속고 죄,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의 내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내가 천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에서 <웃음>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웃음>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애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혹을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칭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지고실소유우리보시서그 영광을 찬양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교회는뿐만 아니라 구원론 물론 요한 서신에도 그게 언급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자 영원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성령하셨죠. 자 여기 에 이제 경륜이라는 게 나오는데 경륜이 어떤 경영 어드미니스테이션이죠. 경영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11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경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대한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인치시는데 성령이 인치시면 뭐죠? 성인을찍왜 도장을 찍어요. 얘는 내 것이라 이런 거죠. 인침의 의미는 소유권을 의미하고 자,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자,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죠. 그 과정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인지하게 되고 회개하고 기도하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한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인쳐 주시죠. 우리 가 성령으로 거듭나죠 중생이 되고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아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인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죽,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서정이에요. 자이 <웃음> 자, 말씀만 보면 우리 켈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해요. 근데 또이것과 대치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꼭 봐야 돼요. 자, 이 말씀이 분명히 맞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냥했으며 구속하셨으며 성령께서인치심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 배우, 바울이 자 우리 앱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자 우리 15절로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어, 사랑을 들었으니 나의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성을밝히셔서너희로하여 그의 르의성인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성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가를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능력을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셨사 모든 정이 세상뿐 아는상에서 모든 이름에 뛰어하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이름지어 모든 이름정와 권세와 능력지어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에게하셨서교회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 왜? 우린 다시 부활해요. 절대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의 지위를 봅시다 우리의 지위를 보면 2장 1절로 10절을 보면 <웃음> 자 과거는 뭐? 과거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화물과물자 현재는 그리스 안에서 구원 받은 자 미래는 의 풍성함을 나타내신 자 그렇죠 이 과정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서, 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시작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자 우리 이 과정을 한번 에베소도가 짧으니까 2장 1절로 10절을 한 절씩 교도가 오겠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역을, 정역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기가 우리를 <봐라고>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심 가운데 그의 은혜에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냥의 을 위하여 천냥의 명이라 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 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흉악한 짓다 했죠 여러분 정말 우리 어떤 이 공중의 공세 자분 자들이 마귀들이에요 분명히 그 실체가 있어요 그런 자들의 우리가 풍속을 따라서 살았죠 이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은 과거의 그 거지같은 생활 사실상 여러분이 아무리 호라운 사람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는 피피한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은 피피한 삶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걸 동경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가지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훨씬 더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은혜로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함과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를 어, 과거를 동경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혹시 물질적으로 많이 과거에 풍요했는데 불신자 시절에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믿고 나서 어, 참으로 좀 어렵게 됐다. 그러면 감사하시고요. 과거를 동경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오신 거예요. 다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택한 종들은 다시 건너갈 루비콘강이 아마 홍수로 다 부서졌을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제 뒷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고 달려가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선물로 주셨죠. 자,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더니 요즘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죠. 자기가 잘나서 준줄 알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지위인데, 바울은 굉장히 여기서 공동체, 강조를 했어요.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지인데 2장 11절로 3장 3 13절까지 보면 자 그게 나오는데 십작으로 먼저 화목하게 된교회를 저희가 한번 보죠. 2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음,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에 사자였는 탐기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하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음,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음, 음, 그는 우리 화신을셨고스의 중간에 을허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둘을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으로 창조하여 화평케 하시고 통하여 한 화해하도록 하느냐,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너희는 들과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한 모퉁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 분에서 <웃음>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성령의 성령께서 역사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3장 1절로 13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방인 구원의 비밀과 바울의 소명과 사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아니,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네. 너희가 이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나의 지식을 나의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 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했으니 하여그니 잠깐만요. 여기에 2절의 경륜의 줄을 치, 치시고요. 자 3절의 신비의 줄을 치시고 그 신비가 뭐냐면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성숙자가 되는 거예요.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들 가운데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을하게 하려는 것이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줄 주를 놓하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 환, 란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신비가 뭔지 알겠죠? 네. 자, 이방인들도 공동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성도들의 강금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송영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로부터 21절 저을또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로 부터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로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수, 행하,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 또한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를 세상에 걸쳐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16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게 하시죠. 줄을 좀 쳐놓으세요. 믿음으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속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하는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게 하시는 거죠. 네 <웃음> 자 여기 아주 음. 자 5절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4장 아, 시작 하나 돼요 시작 하나 하나 하나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세우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에 합당하게 하라 4장 1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에 쓰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과와라과과로 연락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여기 1절로부터 3절은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가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절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수화 안에서 부르심을 받린것이한 몸과 한 몸을 향해 계시니. 한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시고 그 6절 을 읽어주세요. 한분 하나의 복원은 모 아버지이시니 그분은, 그분은 모든,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아래에 계시느라 자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사익은사들이 4장 7절로 11절로 나오는데 자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 위로 올라가셨다는 게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거죠. 사로잡힌 자들은 누가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확 잡아버리신 거예요. 예. 예.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은사를 주신 거죠.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신 건좀 이렇게 잘 적,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 음부에 가신 거죠?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을, 하늘을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그가,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하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부로 내려가셨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도 있었을 거고 여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데리러 가시려고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내려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야 여기 보면 요즘에 현대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도로 불리기 좋아하고 선지자로 불리기 좋아하죠 근데 이게 지금 뭐죠? 이건 우리 사도가 저는 사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도가 있을 수 있고 선지자가 있을 수 있고 보금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역할이 뭐예요? 써져 있는데 12자리 그게 나와야죠왜 뭐하려고?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은사죠 은사로 주신 건데 이걸 자기를 위해서 쓰면 저주가 된다니까요 이건 뭐예요 지금 주님이 주신 은사는 어디에 써야 돼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 데 써야 되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데 쓰셔야 돼요 자, 내가 사도요 나 사도요 나 선지자요 나 복음전하는 자나 목사요 나 교사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도들을 섬기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난다.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내려오셔서 어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주신 걸 그냥 쓸 뿐인 거예요. 자, 왜? 성도들을 원정케 해야 되죠.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더더욱 믿음을 잃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사들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가 헬라어로 어떻게 돼요? 친절하게 써놨는데, 시작.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루스. 아포스톨루스 루스죠. 오미크론 입실로 오면 우 발음 나죠. 아포솔루스 아포, 아포, 자그 다음에 선지자는 프로, 프로, 프로, 프로, 프로페타스. 프로페타스. 프로페타스. 프로페타스 프로페타스 프로페타스 영어랑 비슷하죠? 어파스 프로핏 다음에 보금전하는 자는 <목소리> 유왕겔리스타스 다시 한번 시작 유왕겔리스타스 엡실론하고 엡실론이 같이 오면 유 발음이 되죠 그다음에 감마 앞에 좀 걸걸하게 발음되는 감마나 카파나 크시나 이게 오면 응발음이 돼요. 이게 그래서 유왕, 유왕, 유왕, 갤리스타스, 겔리스타스. 유왕 겔리스타스자 겔리스타스. 목자나 목사는 포이메나스, 포이메나스, 포이메나스, 포이 포이 포이 다음에 교사는 디다스코가 가르 치다죠. 자. 읽어볼 까요 시작. 디다스칼루스. 시작. 디다스칼루스. 디다스칼루스. 칼루스. 시작. 디다스칼루스. 자 사도는. 아포스톨루스. 시작. 아포스톨루스. 선지자는. 프로페타스. 프로페타스. 자 복음전하는 자는. 유앙겔리스타스. 다시 한번. 유앙겔리스타스. 자그 다음에. 아, 목사는. 시작. 포이메나스, 포이메나스. 포이 포이 그다음에 교사는 디다스칼루스, 디다스칼루스. 좋습니다. 자, 이게 섬기는 데 목적이 있죠. 우리가 이걸 잃으면 안 돼요. 자, 13절로부터 우리가 13절로부터 자 4장 32절까지 저희가 그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하여이니라 <Progressive changing> <S Love> <S love faze> <S peaceadas>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 시며곡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온몸이 각 부분에 있느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바라, 각 만기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몸 자체를 흘려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자랑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한 때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영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져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지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영광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것과 만에서 참조된 세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시자. 하나님의 거룩한 양을 쓸수게 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가 그로 인해 기름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기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당함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를 도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있죠. 자, 13절 여러분 줄을 좀쳐 놓으세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 자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 파테르 정도까지 자라야 돼요. 그 성경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 테크너 사춘기, 청년 정도까지 그 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어떤 부분은 이제, 파이데이야, 어리, 어린이, 또는 아주 유아 상태에 머물러버린 경우, 특히 유아 상태에 머물러버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설교를 들으신 분이 목사님들이 계시면요.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성경지식이 뛰어나간다. 그런 목사님 사역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목사님 사역은좀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파테르, 파테르, 레벨, 즉, 거룩하게, 거룩한 영적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성인이 될수 있도록 잘하게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자,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계시다면 모든 성도들이 장성하게,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도록 이렇게 인도화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이제 과거에 그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죄는 멀리하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입에서는 더러운 말은 다 버리세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 기억하나요? 모든 저는 영소받되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죠. 기억하시고 어쨌든 이런 삶을 삶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마귀가 멀리 는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틈이 있나 없나 그 여러분이 죄짓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틈을 걱정, 근심, 염 없냐? 여러 죄, 포악 죄의 틈을 타고 그들이 들어오거든요. 절대 그들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자, 5장에, 이제 5장으로 가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 나와있죠. 5장 1절로 14절,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있는데, 5장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5장 지금 1절로 21절까지, 야,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을 들에 합당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브도 너희를 벗어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런 일이 때문에 하나님의 진료와 성적의 전원을 위 이반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자자 자 사랑 안에서 마치 이제 2절에서는 성경의 제사의식과 같이 이야기를 했고 3, 4,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욕심 많은 자는곧 우상승배자는 욕심 많은 게 우상승배라고 했죠 지옥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7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주한, 빛이, 빛이, 빛이, 빛이, 빛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할 것이든 것이든 것이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의해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니라. 그럼, 로시기를어나고자들 일어나라. 그러면, 그러면 들이빛시리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세 때에 갈수록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어나고 깨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과 행하지 말고 현명, 현명한 사람과 챙하여.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으로 서로 복종하라.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잠들어 있다면 지금 깨어날 때죠. 깨어날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아낄 때예요. 여러분, 교재도 중요한데, 마지막대로 갈수록 사단이 더 성경을 가리거든요. 성경연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정말 중요한게 열매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 이제는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어, 일에 여러분이 시간과 힘을 쏟으셔야 될 때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다음, 5장 22절로 6장 9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어떤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성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피차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 거예요. 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상징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자녀와 부모는, 그쵸. 부모를, 자녀들은 공경해야 되고, 자녀들은 노역게 하지 말아야 되죠. 부모를 노엽게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노역게 하면 안 되죠. 종은 상전에게 이제 순종해야 되고, 상전들은 종에게 위협하는 걸 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관계성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요. 관계가 깨지면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를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5장 22절로 6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들에,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 지니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해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들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사랑과 나와 함께 자기 혁신을 묘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과 합법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주사심 갖춰 넣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이런 바닥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함성이 될지니라.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요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개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라 함이니라. 너희들아, 너희 아비들아, 너희, 너희 자녀들을 성장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후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는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수하되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인을 부르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처질 줄 알기라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응. 자 여기 특히 바울이 위대한 신비를 이야기했죠. 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때 부모님을 떠나죠. 그래서 아내와 합하려고 가정을 이루려고 떠나고 이것이 위대한 신비인데 이제 나는 1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해 만하로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열망하죠? 마지막 때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를 우리는 열망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오시고 우리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또휴거가 일어나 공중에서 아마 주님과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그 위대한 신비, 신비를 바울이 살짝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여러분 중요한 게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편은 가장이라고 하죠. 자, 아내는 정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무엇보다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웃음> 결국 그렇게 해야 돼요. 피차 복종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오래 살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죠. 그리고 직장에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상전들은 종에게 위협하는 걸 그쳐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6장 10절로 24절인데요. 지금 보면 영적 전투가 나오는데 영적 전투와 끝인사인데 이것은 마치 허리띠, 호심경, 장화, 방패, 투구, 검을 보니까 마치, 자, 뭐죠? 그, 마치 로마 한 군인이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어, 이용을 해서, 어, 그 어떤 영적 전투를 묘사를 한것 같아요. 보면, 근데 지금 보면, 한 절씩 보면, 10절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간건하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는데, 이 모든 게,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게 이제 끝에, 끝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는, 교회는 그 마귀의 그 괴계를 파쇄하는 데그 목적이 있어요. 자, 그걸 말한 게 지금 여기가, 각 개인에게 말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 6장 12절 시작 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헬라우로 해민 하면 이거 해민. 해민. 해민. 해민. 해민. 자, 여기에 강한 순표가 있으니까 에민이 아니라 해민이죠. 해민, 그 다음에 해. 해. 해. 해는 정관사죠. 해. 해. 팔레. 팔레. 해 팔레. 해팔레. 팔레. 해팔레. 해팔레. 이게 레슬링이죠. 씨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놈들의 마귀들의 계획을 파쇄하는 데 있는데 어떻게 된게 요즘은 마귀의 계획을 도와주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은 바울의 참이 부분이 보면 영적인 권세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약한 영들 이걸 건이 보면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 좀 약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얘들이 묶인 게 아니라, 일부 묶여있고, 악한 형들이. 여전히, 일부 이제, 무정용에 묶여있지만, 탄탈로스라 할지, 이런 데 묶여있지. 묶여있지만, 어쨌든, 정말, 뭐랄까요? 굉장히, 우리가, 이, 이들이 지금 공중에 공세를 잡고 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공동체적으로 전투할 수 있도록 지금 체비를 갖춰야 됩니다. 자, 어,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방해가 있네요. <웃음> 자, 13절로 20절까지 저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서 진리로 너희의 머리띠를 두르고 의의 혼배를 놓치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을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방패를 가짐으로써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도 치는 화산을 풀수 있을 것이라. 것이라. 또한 고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항상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도를 모든 성도들을해서 우리를 위해 야호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이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내가 사전에 느끼는 가상이될 것은 나로 하여금 막강한 생각을 전대 이야기하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자,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끝인사로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어,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소설을 전반적으로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네.